속보입니다. 중국 현지 시각 오늘 아침 7시 49분 중국 신장에서 규모 6.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. 진앙은 신장 자치구 아커스 지구 사야현이며 진원의 깊이는 50km 입니다. 사야현 도심과는 141km 떨어져 있으며 이 반경 100km 이내의향 이 진급 이상의 주거 밀집지는 없습니다. 진앙에서 각각 165km와 200km 거리에 있는 아커스시와 이 바이청현, 이 쓰담에 345km 떨어진 이 쿠얼러시 등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가 됐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.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 26일 새벽 3시 49분께 이 스천성 간쯔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 이 규모 5.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이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. 이 당시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으며 일부 가옥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문제는 이 규모 6.1의 오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군이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구가 포착이 되어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.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이 얼마 전에 이 동부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 공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했었습니다.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. 중국 정부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이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할 발설 발표 중입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경납시설을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개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서 최근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, 소수민족, 위그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이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간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발사시설로 추정되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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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탈이 될 경우에는 핵무기가 유출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설에분발지진까지 발생을 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납군은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했습니다.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한편 신장 미그르자치구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격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